12월 이게 무슨 날씨야. 너무 뜨거. p 1 2 3 1 2 3그아데 정말 야폰ари같아요. 내가PER 마 아, a y a t 젓� х о д и 오늘의 아침모습입니다. 이제 일차 일정 시작해볼게요. 안녕! 보롱오 It's opening! 오프닝! 아! 덥다, 더워. 더워. 우리 쌍아. 아, 귀엽지, 족발님. 귀여워. 뭐야, 네모네? 귀여워. 발 편할 것 같아. 어. 발 편해. 스퀘어가 확실히 발이. 안녕! 아, 이뺐어요 저희 광안리 바다 왔어요 아 여름이야 10월 이게 무슨 날씨야 너무 뜨거워 <웃음> 가보자 얘기들 봐봐 거기 가위가 중앙 수요. 아이스 바닐라 수요 짜나까? 귀여기 왔네. 여기를 옮겼나 봐. 야 이거 멀리서부터 여기 너무 귀여워서 보게 되겠다. 고마워. 이 면모로 사자. 너무 크다 데 이거 많이 봤는데. 인정아, 이, 이거 우리 거 아니야? 아서 이거 어릴 때도 있어 하나 또 샀까? 애기야, 나 이거는 못 봤어 그때 크리스마스 같아 인정아, 그치? 응, 응. 케이크 같은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이거 크로 케이스인가? 스티 <웃음> <저것도> 있어. 우와. <웃음> 이포 <이거> 크로 케이스인데이 여기 돈벌줄 아시네. <웃음> 여기는 비누인가봐요. 향 <웃음> 귀엽다 처음에는 할로윈데이에서 그런지 귀엽지 여기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반짝반짝반짝반짝 반짝 반짝 반짝. 마우스 패드도 있고 이거는 수술뽑기 같은 거 안녕 안녕 귀여움이 천국입니다 여기 꼭올수 없어요 <웃음> <어머어머>. <웃음> <핑크핑크네>. 어머 어머 어머 트페트네 거기 약간 너무 예쁘다. 너무 귀엽다 외코백인가봐 가격은 2만0 0 0원 그리고 위에 거는 32,000원 너무 귀엽다 어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응. 송환이 나는 뭐가 될까? 투명은 나중에 산지. 누래질 것 같은 거 난 투명 좋아해 나도 그래? 투명 좋아하긴 하는데 동 이거. 까만 동안에 2년 동안에 2년 이안에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2년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2년 동 아, 진짜 이거 안 사고 베개 어떡해 너무 귀여워 이거 아, 이런 색도 있어요 아, 너무 귀여워 아, 미치겠다 진짜 너무 귀여워 키 어떻게 하면 저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아, 이거, 이거 키 잡아도 되잖아 그렇지? 얘 하늘색보다 핑크가 더지 야, 얘 쿠키도 와, 귀여워. 그래. 나 쿠키 사고 싶어. 어. 이거 얼마야? 아, 진짜 미치겠어 와 어, 이거 진짜 귀엽나? 이거 대박이는데아 참고! 어, 나도 귀여워했어! 재밌어. 그니 대박이야! 여기 스누키의 공간인데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성화는 힘들어가지고 지금 지쳤어요 어떡해 문정이 어디 갔누? 아나이거요 <목소리> <목소리> 초코비, 아, 초코비. 어, 아.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엽쥬 과연 뭘 샀어요? 과연 귀여워. <웃음> 오뎅, 오뎅 대신 푸. 진짜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귀여워. 귀여귀여지귀귀여 귀여워. 우리에다가 대고 지울까 오케이 우리 인생 인생네 컷. 좋아. 이 인생네 컷. 야. 이거 옮겨줄까? 아니야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, 셋. 하나, 둘 셋. <웃음> 부산의 마지막 야경. 너무 예쁘네요. 예쁘죠? 예쁘죠? 네. <웃음> 나 하고 싶다. 유람선 투어 같은 것 같다. 유스투어 어, 막 이런 거. 어, 잘돼네 어, 무슨 난사, 난사를 우와, 하네. 어, 대박. 저기 다만써 네, 그리고. 그치? 일부러 정해졌나봐. 저기가 폭주존인가봐. 음. 별, 별. 별? 공공이성인가? <웃음> 그럴 수도 있어. 부산의 마지막 밤이 흘러갑니다. 내일 서울로 가요. 꾸아잉, 꾸아잉. 문정이가 또 선글라스도 잊어버린 것 같아가지고. 찾가고 있어요. 찾다 역시 그녀는 찾았습니다. 나름지안봤면다이다 진짜. 야, 은정아. 찾은 게 어. 대박이야. 오, 집으로 유명한 인데 네. 홍대 느낌이 납니다. 우리 애기가 또 대선을 오, 먹어요. 오. 아 치명적이에요 치명적.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 죽어. <웃음> 다음에 내가 운전도 하고 방릉도 가자 해신 네, 내가 운전할게. 네, 네, 나도 운전할게. 난 안마해줄게 얘들아. <웃음> 아니야 옆에서. 응. <웃음> <웃음> 이거 맞주면 돼. 나 안졸게. <웃음> 귀여워. 애기 어묵 대신에 피가왔어요나 내일 멘토하나둘셋말꼬고운 맨... <웃음> <웃음> 소리. 아, 진짜 봐. 봐봐 어. 우리 다 어, 먹는 거 아, 성공한 거 같아요. 어, 맞아 나 농땡 못했어. 어제부터 계속 어, 이거 이거 리얼 어, 아닙니까 어, 이거? 비정이 잔이 대선 잔이네. 아 그래? 아내 아, 것도 잔내 걸로 해야겠네, 은경아. 저희 민어 수캐 시켰어요. 아침 비주입니다 깍두기 형님들이 많지? <웃음> 그치? 어. 어, 깍두기 형님들이 이렇게 많 어. 진짜 많네 이게 퍼지 아, 네이블 괜찮았다 그치? 너무 괜찮았어 예다 강아지가 예